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추억의 생물인 그 문방구 병아리를 오늘 보러 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을 때그 문방구 병아리의 정체는 바로 산란계 품종인 브라운이라고 들어가는 그닭 종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산란계 품종이 아닌 정말 이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어제 오늘 뭐 3,4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병아리들이 새끼들도 똑같은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오늘 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Let's get it.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바로 에코팜입니다 아 여기 또 사장님 계시네요 사장님 어,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네, 제가 왔습니다 네. 어뭐예요 마침 알을 줍고 있었습니다 우와 어, 무슨 알이에요 되게 작네 관상용 조류 중에 황금계라고 합니다 아 우와 신기하다 아 근데 대표님 네. 아, 제가 네. 저번에 문방구 병아리의 그 비밀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오늘은 또 병아리들이 네. 많이 태어난 김에 좀 다양한 병아리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왔는데 지금 오늘 이제 막 병아리가 태어나는 날이고 저번에는 노란병아리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고 했는데 품종에 따른 다양한 병아리들을 오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.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뭐요? 병이 태어났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와 저기있다 와 연양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엄청 귀엽다 아저 엄마는 왜 얼굴에 저걸 묻히고 있니? 이 태어난지 얼마큼 됐나요? 지금 이제 4주 됐습니다 4주 우리 쉿베이비 쉿베이비? <웃음> 혹시 그 쉿쉭? 아 아하 디 양이 영어로 쉿입니다 네. 와야 너도 되게 털이 몽글몽글하구나 몽골 네. 정말 특이한게 꼬리 꼬리 그러니깐요 이 꼬리가 되게 동그라미로 작지 않나요?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기냐? 아~~ 강아지 같아 원래는 양꼬리를 다 잘라줘요 에? 네 지금 이게 두 번째 새끼인데 네. 첫 번째 새끼도 저희가 양꼬리를 어? 잘랐습니다 탈출했어? 네, 지금 보면 꼬리없죠 어, 꼬리 없잖아요, 네. 여러분들. 여러분들 새로 알게 된또 사실이네요. 양 꼬리도 그렇고 뭐 돼지 꼬리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새끼 양 꼬리 저렇게 깁니다. 그리고 그 위생상 잘라 주는 게또 좋아요. 배설물이나 싸면서 계속 묻으니까. 네, 묻으니까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좀 깨끗하게, 청결하게 또 키우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 줍니다. 아기 양뚜루루뚜 귀여운 아기 양뚜루뚜뚜 아기양 좋은 소식 이 있고요. 이제 병아리들이 엄청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문방개 그 병아리가 아닐 거예요. 아이고, 야, 또 뭐야? 부라만이 엄청 크다 얘. 와, 얘 진짜 보면 벌써 멋있다. 왜, 저 터졌습니다, 며칠 뭐, 전에. 왜요? 싸워가지고 서여 아 정리장에서. 얘가 2등이에요. 네. 아이고, 그럴 수 있어. 2도 좋은 거요. 그리고 또뭐 여기 뭐 태어났나요?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오늘 병아리 보러 왔는데 뭐 특이한게 다 태어났나 보네요 아우 토끼구나 여기. 네.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털을 뽑아놨다 했더니 새끼가 여기 숨겨놨어요 오? 어? 네. 아 진짜 새끼 토끼네 음. 오 얘는 오 안되겠다 야잘 <웃음> 덮어줘야 돼 털로. 아이고 수고했어 야젖 먹여 가서 빨리 전에 왔을 때는 여기에 이제 알들이 안 들어가 있고 했었는데 아 바로 여기잖아요 보관실이 있었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관했다가 여기 부활실로 이동이 제이 되는데 두둥. 드디어 오늘 나오는 날이에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오 어, 소리 난다 오 어, 소리 난다 병아리 소리 나요 개봉박두 네,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따싸. 나도 몇 마리 차가는지 못 봤어요 아 진짜요? 오늘 확인해야 돼 오 엄청 많이 튀어놨다 다 튀어나는데?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네. 이런 상자한 다섯 상자가 들어있는데 네네네 한번 꺼내볼까요? 네네 얘네들이 이게 확열면는데 놀라서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열어줘야지 놀라지 않게 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친구이 있나요? 어잠시보 볼까요? 엄청 따뜻하고요 병아리가 여기 부리로 이 알껍질을 깨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살짝 이렇게 파각을 도와주긴 해요 요정도 와 어느정도 아이 이 친구는 지금 배자를다 어... 흡수해가지고 아 해도 괜찮은거죠? 네, 피가 나면 안, 안 되는 거거든요 파각할 때 피가 나면 파각을 멈춰둬야요아난항이 날려 있거나 네 나낭 흡수가 다된것 같아서 이야, <웃음> 이것도 보게 되다니, 오늘 신비롭구만. 어, 머리가 어떻게 잡혀있는 거지? 신기하네. <웃음> 아고야두 <웃음>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있으면 털이 마르고, 이제 일어나는 연습을 하면서, 이치로들처럼 이렇게 변합니다. 우와, 우와, 얘가 얘구나. <웃음> 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, 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나면, 이제 한대 모으신다고 합니다. 으아. <웃음> 선물 박스였는 것 같네. <웃음> 과연. 네. 지금 나오고 있어. <웃음> 뒷자리에 나왔어 지금 도와드릴까요? 도둑님, 도와주세요. 제가 천천히 해줄게요. 네. 너무 빨리 하다보면 다치니까. 이게 못 깨서 나오는 애들도 껴서 죽는 경우도 있나보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애들이 네. 허리 네. 말라서 건조해지면. 아유, 보아 완료. 어 아, 진짜 그러네요. 지금 날개가 붙었어요. 붙었죠. 이거는 억지로 떨주지 말고 이렇게 살짝 살짝. 살짝. 네. 와, 아야, 여기는. 우와 크다 크다. 오, 이 네, 커요. <웃음> 왕뚱땡. 이 오색상이. 어. 호주닭입니다. 호주. 아 호주닭이에요? 네. 오늘 내옷 색깔이랑 똑같네. 너 펭귄 같아. 아 맞아. 자꾸. 자꾸 소중해 태어난 걸 환영해 내 특살도 환영해 와이번에네 번째 박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부하 있다고 판단하시고 꺼내신 거거든요? 와 오. 진짜 엄청 치열하거요좀도와줄 보통 얘네들은 며칠 정도 있으면 이렇게 아, 그 정확하게 3주 21일 되면은 네. 부하가 되죠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화를 하면은 작업을 해서 우선은 아가들을 분리를 해주시네요 갓 파각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아직 털이 안 마른 아, 털이 안 마른 거지 얘네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색깔이 아니고 네. 다 품종이고 반려닭들이에요. 일반 산란계 품종, 브라마, 브라운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 병아리들은 네.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? 육수실로 이동을 해서 공간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병아리들이 따뜻한 물이랑 사료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. 자 따라가 볼게요 연맥집을 우리가 미리 지금 깔아놨어요 약간 지푸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! 그 다음에 따뜻해지는? 그다음에, 그렇죠, 그렇죠.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야, 이게 하스팟 정구인데, 오, 어, 바로 따뜻해지네. 네. 저희는 소스입니다, 이제. <웃음> <웃음> 네.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밟은 이제 지푸라기. 저 따스한 정구. 아마 추우면은 알아서 저기로 이동할 것 같고요. 여기 있는 이 병아리 닭 친구들은 얘네들은 식용이 아니라 반려 닭으로서 사육을 하는 아이들인 거죠? 키우는 목적 자체가 관상용 닭으로 이제 사육을 하시는 거고 이 친구들이 낳는 계란을 식용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. 아, 계란 식용으로? 네. 네. 그 가축이지만 도축하지 않아도 계란이라는 생산물을 준다는 아, 거. 예. 네. 그 그게, 그게 큰 장점이다 보니까 키우면서 또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계란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. 향후에는 저희처럼 이제 번식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진짜 역사가 있는 그런 동물이죠 자 그리고 여기 문방구 병아리가 한 마리 있네요 여러분 얘도 문방구 병아리 맞죠 얘는? 아니에요 아니. 얘도 아니에요? 네. 아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인 버프 오픈턴이라는 품종이에요 여기 커드 색이 이래요 아 너무 이쁘다 네, 얘도 여기 보면은 진짜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예예 예,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? 아 이거 넘어진다 머리가 크다 야 아직 날개가 작고 얘는 혹시 무슨 종이죠 얘는? 얘는 참새 <웃음> 어 진짜 참새 같다 이렇게 보니까 어. 패클드 서식스라는 품종이고요 약간 다람쥐 무늬 같은 게 특징입니다 이와 <웃음> 너무 신기하다 네. 그럼 여 친구는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? 아, 평균적으로 만원에서 만오천 원 사이? 아 진짜요? 네 병아리 한마리 오,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네요 네. 반려다귀고 컸을 때도 이쁘고 새끼 때도 이쁘어서 저는 한 3, 4만원 이상 할줄 알았는데 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300원에 문방구 병아리 입양해서 키웠었죠 더운 다나그 100원짜리 그 뽑기로 해가지고 오리도 뽑고 병아리도 뽑고 뭐다 길렀었습니다 심지어 뭐 기러기도 있었다는 소문 이 있죠 와 요것도 진짜 이쁘다 아 이제 알겠어요 폴리시는 머리에 이렇게 좀툭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? 다시 봐도 얘네는 약간 펭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나요? 아 귀여워 아 근데 태어나자마자 되게 우렁찬네 애들이 튼튼하다는 소리입니다 오밥 있네 오 그거다 문방구에서 팔던 거 요거 문방구에서 팔던 거그 생각나세요 이거? 옥수수 나중에 남아서 잘안 먹는 그거 어 냄새 똑같아 비슷해 비슷해 아 네. 바닥에 네. 줍니다 바닥에. 바닥에 바닥에요 이렇게 네. 태어나자마자 처음 먹는 밥오 먹었어 쟤는 똥똥 똥 먹네 얘들아 먹어봐라 민화할 때 저번에 시면은 네. 얘네들이 좀 호기심에 막 달려 들어요 대표님 아 네. 진짜 오늘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자체가 아, 너무 네.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. 근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쁜데 네.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네. 여기 도대체 많아요.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? 지금 그,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한 200품종 이상의 닭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, 그쪽에 약한 40% 정도인 지금 한 60품종 이상이 에이. 저희 농장에 있습니다 아그런거예요 지금 여기는 극히 일부분 보여드린거지 저기 가면 진짜 엄청 많잖아요 저희 메인 사육장 가면 품종들 훨씬 많죠 아 얘도 엄청 크다 살 빠졌어 살 빠졌어 근데 대표님 에이. 이렇게 성조가 되려면 아까 태어난 병아리들이 며칠 정도 이렇게 커야 이렇게 어... 알도 낳고 보통 성조까지의 기간을 이제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한 6개월, 8개월 정도 잡아요. 아 그리고 네. 암탉들은 계절에 따라서 산란을 하나요, 아니면 사계절 다 하나요? 거의 이제 사계절 다 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뭐 특히나 온도에 따라서 이제 산란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.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영양분 비축하려고 이제 계란을 안낳요또 여름에는 덥잖아요. 네. 고온 스트레스라 그래서 더우면은 산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산란을 가장 많이 하고 거의 그래. 한해에한알 정도 계란을 생산해요 을아 그렇구나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 닭들 보면 이렇게 벼슬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근데 이 벼슬이 왜 이렇게 나 있는 건가요? 이게 남성의 약간 그거를 보여주는 걸까요? 멋진에 상징도 있지만 네. 체온 조절을 할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아생각해보니까 네. 온몸이 다 털로 그쵸 렇 멋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튀어나온 그 저거 콧 같은 것도 말하는 거죠? 네 저걸 고기 수염이라 그래요 고기 수염 고기 수염 네. 그파충오 파춤... 따뜻해 살짝 체온보다는 덜 따뜻해요. 그, 몸의 체온보다는 훨씬 덜 따뜻하고, 여기 엄청 따뜻하거든요? 근데 맞아요. 여 차가워요, 아, 이게 진짜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. 외부의 피부를 최대한 노출시켜서 체온을 조절합니다. 이거 뭔가 딸랑이, 딸랑딸랑딸랑. 딸랑 딸랑. 아, 뭔가 질감이 좀 익숙한데?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, 와,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? 오늘 양도 태어났고, 토끼도, 토끼도 태어났고, 병아리도 태어났고, 오늘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온것 같은데, 보통 우리 문방구 병아리가 이제 판매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, 제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,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진짜 한 수백 명이 댓글 달라 주셨더라고요. 수컷 병아리는 이제 산란계 품종 중에서 먹이만 탐할 뿐, 유지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무방구의 비밀도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병아리 간별사 분들이 그걸 네. 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있으신가요? 혹시 아시나요? 아 주변에 아직도 계시고요 아 진짜로요? 아직 1세대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배워야 되는데 내가 네, 그거 70세, 하려고요 70세 80세 되셨어요 그 1세대 분들이 아... 아마 그감별사할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<목소리>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아 오늘 정말 귀여운 동물들도 많이 보고요 부화한 장면까지 봤습니다. 병아리에 대해서 뭐 동물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에코팜 사장님이 댓글 남겨주실 겁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.